이번 강의에선 다양한 믹스 포인트와 커팅 믹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M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어, DJ 믹싱에 따라서 에너지를 좀 강하게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좀 루즈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DJ와 DJ가 교대할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전 DJ의 노래 아웃트로에 어, 인트로를 믹스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어, 연출을 하고 그 다음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트로, 아우트로 믹스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 DJ 노래를 끝까지 플레이해서 아우트로가 나오게, 끝까지 나오게 해서 아주 지루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인트로 같은 것들을 플레이하면서 뭔가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믹스 포인트는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포인트 믹스는 어, 드랍 이후에 어, 브렉다운이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믹스를 계속 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드랍이 나온 이후에 다음 노래에 빌드업이 나올 수 있게끔 믹스하는 방법도 있고 어, 드랍이 나온 이후에 다음 노래에 어, 드랍이 나오게 하는 그 드랍 믹스를 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오는 노래 브렉다운에서 빌드업이 될때두 어, 번째 채널에서 같이 빌드업을 물려서 어, 브렉다운은 1번 채널에 있는 브렉다운을 쓰고 어, 빌, 그 드랍 같은 경우에는 2번 채널에 나오는 어, 드랍을 쓰,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믹스 포인트를 통해서 어, 굉장히 어, 에너지를 강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루즈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커팅 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하우스 믹스 지금 제가 제공한 8개의 음원들은 다 128bpm 이잖아요. 근데 어, 요즘 또 해외 페스티벌이나 대형 페스티벌에서는 하우스 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트랩이나 하드 또 여러가지 다양한 어, BPM이 다른 장르를 어, 트랜지션에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 트랩에서 뭐 하우스 비트 PM이 나오거나 뭐그 반대의 경우도 뭐 여러가지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장르가 굳이 다른데 그거를 BPM을 맞춰서 어, 비트 매칭해서 넘어간다기보다는 어, 다양한 커팅 기술을 통해서 어, 상황을 좀 정리시키고 어, 짠 하고 나타나는 또 인트로성이 강한 또 대중의 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음악들을 준비를 해서 커팅 이후에 빠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또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팅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어, 다양한 믹스 포인트와 커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업 어, 믹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드업 믹스는 어, 이벤트, 그러니까 댄스 뮤직 이벤트의 경우 어, 많은 대중분들이 어, EDM이라는 장르를 좀 생소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브렉다운을 제외하고 어, 1번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 그 드랍이 나오고 있을 때 어, 2번 채널에 어, 빌드업 포인트를 맞춰서 어, 1번 채널에 드랍이 끝났을 때 어, 2번 채널에 빌드업이 나올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믹스입니다. 어 빌드업이라는 편곡 구성 자체가 어, 상대적으로 음, 에너지가 좀 업되는, 업 리프팅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음, 모르는 브렉다운을 플레이하는 것보다 조금 빌드업되는 그런 텐션을 이끌어주는 빌드업을 어, 포인트로 넣음으로써 어, EDM을 잘 모르는 어, 관객분들에게 좀더 생동감 있고 또 에너지 넘치는 믹스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제공한 1번부터 4번 트랙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 두 번째 드랍에서 어, 드랍이 끝날 때두 어, 번째, 2번 채널에 어, 빌드업이 나오는 이런 믹스를 빌드업 믹스라고 하는데요. 1번 채널에 어, 쇼미어 빠세를 로딩을 하고 2번 채널에 567가자를 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음악의 드랍, 그러니까 쇼미오와 바세의 드랍이 어, 24마디고, 2번 음악이 빌드업까지 어, 가는 게 16마디이기 때문에, 자, 8마디, 그러니까 바세가 드랍이 시작되고 8마디가 지났을 때, 어, 2번 567 가자를 플레이를 하면, 어, 567 가자의 빌드업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음악을 좀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를 계속 세워주시고 다섯 둘셋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둘셋넷자 소리를 점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소리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빌드업이 나올 때 과감하게 노우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그567 가자, 뭐 뉴욕 가자, 서울 가자 이 부분이 나오지 않고 바로 빌드업이 나오기 때문에 어 대중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듣지 못하고 바로 빌드업이 나오기 때문에 어 본인이 갖고 있는 텐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데크에 3번 음악인 하위 파리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큐 버튼을 눌러서 자, 첫 번째 마디에 올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이번 음악의 드랍이 16마디고 빌드업이 어, 8마디 나온 뒤에 두 번째 드랍이 16마디가 나오고요. 3번 음악의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되는 17마디에 어, 자, 17점 여기 보시면 쭉 넘겨서 시프트를 누르고 어, 플래터, 네 조그를 쭉 눌러주시면 돌려주시면 좀 빠르게 이동이 되고 여기 지금 숫자에 보이시듯이 17의 1, 네. 자 이렇게까지가 네. 16마디 이후에 이제 어, 플레이가 되면 네. 그 하위 파리에그 브렉다운 16마디를 사용하고 빌드업이 나올 수 있게끔 네.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줬습니다. 그럼 5, 6, 7 가자가 네. 네. 자, 16마디 드랍이 있고 8마디 빌드업이 있고 네, 16마디 또 드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붙여주시면 네, 하위파리의 어, 빌드업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나옵니다 하나 둘셋넷킥 지금 어, 하위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숨기고 들어가 주시는게 좋아요 자 자 천천히 볼륨 올려주시고 가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자 여기서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자 567가자의 베이스 그 로우는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면서 잘 어울리게 네, 믹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나오면 또 텐션을 좀 이끌어 갈수 있겠죠 근데 이게 빌더 믹스는 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급할 때아 진짜 분위기가 좀 루즈해졌다 어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반전으로 좀뭐 상쇄시키고 싶다 상승시키고 싶다 하실 때 어, 빌더 믹스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데크에 4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업 미란 노래를 2번 데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음악의 첫 드랍이 어, 8마디 어, 8마디가 마디 나오고 8마디 트랩이 나오고 8마디 또두 번째 드랍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번 음악의 브렉다운이 시작되는 어, 부분에 핸즈업도 어, 지금 보면 어, 인트로가 16마디고 8마디 브렉다운 그 다음에 8마디 빌드업이기 때문에 트랩 편곡이 시작되는 곳에서 어 이제 8마디 이후에 그러니까 9의 1.1바에 어 이거를 큐를 잡아주시고 자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믹스와 볼륨 믹스를 계속 연습하시고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주 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텐션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가끔씩 이렇게 어, 플레이 해주시면 굉장히 좀 텐션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믹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볼륨 믹스랑 어, 포인트 믹스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9.1바에 9.1바에 이제 큐를 잡아주시고 자 트랩 편곡이 나왔을 때 같이 어, 믹스를 해주시면 어, 핸즈업의 빌드업과 어, 아우트로 어, 네, 하위파리의 아우트로가 맞물려서 어, 플레이가 가능해질겁니다. 자, 자, 트렌믹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1, 2, 1, 2, 3, 4 여기서 들어가주시고 이때는 볼륨 믹스를 조금 과감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숨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비트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맞춰주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빌드업 킹 네. 자, 그래서, 커팅. 1, 2, 3, 4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네, 여러분들, 빌드업 믹스를 하셔서 조금 어, 지루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나 상황을 여러분들의 믹스 포인트로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어, 그런 빌드업 믹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드랍을 체인지하는 믹스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 체인지 믹스는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에 어, 이제 빌드업이 시작될 때 어, 지금 2번 채널에 빌드업을 같이 물려서 원래대로라면 1번 어, 채널에 어, 드랍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어, 2번 채널에 드랍이 나오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어, 매쉬업두 어, 가지 노래 편곡을 섞어서 어, 사실은 이매시업이란 작업은 어, 아주 예전에는 현장에서 많이 DJ들이 어, 매쉬업을 했었는데, 어, 사실 현장에서는 요즘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사실 사전 작업을 통해서, 아, 이게 하모닉이 좀 맞고, 스케일이 맞으면, 어, 사전에 작업을, 뭐, 이 노래의 브렉다운과, 어, 다른 노래의 드랍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매시업이란 작업을, 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뭐, 이렇게 현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매시업 형태의 어,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음악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데크에 1번 채널에 쇼미워 빠세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2번 채널에 567가자를 어, 얹어줍니다. 그래서 쇼미워 빠세가 나올 때어 <웃음> 자 시간상 좀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업이 시, 시작되는 구간이 여기 33.1 버스에 나오는데요 <웃음> 이 부분이 나올 때567 가자에 자자 17.1 버스에서 네어 17마디 첫번째 어, 박자에서 같이 플레이가 되면 네, 어, 드랍이 바뀌는 그런 드랍 체인지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는 어... EQ를 다 12시에 같이 놔주시고 자, 되게 반전있게 바로 커팅으로 네, 이렇게 가면 네 Show me your 의 브렉다운을 사용하고 드랍은 5, 6, 7 가자로 하는 그런 형태의 드랍 믹스를 할수 있습니다. 드랍 체인지 믹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 6, 7 가자. 1번 채널에 3번 트랙인 하위파리를 얹어놓고 또 하위파리가 드랍이 시작될 때를 찾아서 자, 자 33마디 첫 번째 박에 큐를 네, 잡아놓고 어, 지금 5, 6, 7 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 드랍이 어, 16마디가 있고 빌더비이또 8마디가 있어요. 그때 붙여주시면 어, 첫번째 16마디 드랍을 사용하고 두번째 드랍은 또 하위파리의 드랍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랍 체인지 믹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좀 과감한 믹스를 하실 때는 어, EQ의 섬세함보다는 그 채널 페이더로 조금 더 과감하게 믹스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원, 투, 원, 투, 스리, 포 자, 과감하게 붙여주시고 자, 마지막 한 마디를 하우이파리에게 넘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자 하위 팔이 다음에 핸즈업을 또어 믹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채널에 핸즈업을 올려주시고 네큐 버튼으로 시작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하위 팔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편곡이 뭐 트랩 편곡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그 빌드업이 시작되기 전으로 좀 돌려서 어 그렇게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채널의 핸즈업을 어, 빌드업 시작점인 자 25마디 첫번째 박자에 큐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1 2 1 2 3 4 자, 다 같이 볼륨을 올려줬고요. 마지막 한 마디를 꺾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믹스도 사실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보통 이제 DJ들이 이벤트에 뭐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뭐 친구들과 지인들끼리 파티를 한다고 해도 어, 어느 정도 미리 셋을 좀 짜놓는 편이긴 해요. 어, 그리고 그, 뭐,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뭐, 셋을 뭐, 변형한다거나, 그니까, 어, 좀 프로로 갈수록, 셋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양한 셋 안에서, 어, 현장 분위기에 맞게, 셋을 막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더 다양한 그런 스킬들이 생기는데, 어, 초보자 분일수록, 어, 셋의 개수가 적고, 어,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양이 작기 때문에, 어, 더 많이 연습을 하셔서 셋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 이런 플레이를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 믹스를 통해서 텐션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뭐 빌드업 뭐 믹스라던가 뭐 드랍체인지 믹스라던가 이런 믹스로 해서 어,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뭐 희박한데요. 사실 알아두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어, 언제든지 어, 필요하실 때 어, 모르고 안 쓰는 것보단 알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 빌드업 믹스와 드랍 체인지 믹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어, 기술은 어, 커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 믹스는 음, 장르와 장르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BPM이 아주 다른 어, 뭐 하우스 뮤직과 뭐 트랩이나 하드 댄스 같이 이렇게 장르가 아주 다른 음악을 어, 섞을 때. 어, BPM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BPM으로 넘기, 그러니까 비트 매칭을 통해서 어, 어, 믹싱을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커팅을 해서 어, 믹싱을 하는 게 훨씬 이롭다고 라 판단이 됐을 때 어, 커팅 믹스를 사용하는데요. 어, 커팅 믹스는 뭐 단순하게 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FX를 통해서 에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래방 에코 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에코 커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 dj 하면 또 백스 핀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백스 빡 하는 백스 핀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아주 예전에는 턴 테이블로 실제로 플레이 를 했기 때문에 턴 테이블에서는 스탑을 누르면 바로 멈추지 않고 디지털 방식처럼 바로 멈추지 않고 뭐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내려가면서 멈춘 다던가 하튼 여뭐 필터로 또뭐 꺾어서 뭐 소리를 뭐, 하이패스를 해서 슉 해서 없앤다던가, 뭐, 다양한 커팅 기술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커팅 기술또 콤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다양한 커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팅 기술은요. 에코 커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코 커팅은, 음, FX 기능 중에 DJ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FX가 에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어, 레코드박스 DJ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그, 왼쪽 우측 상단에 FX라는 그, 기능이 있고, 여기에 V체크가 되어 있으면, FX 이 네, 채널이,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러를 또 클릭하시면, 밑에 샘플러, 샘플러 패드가 또, 어, 보여지고요. 믹서 하면, 이렇게 가운데, 어, 실제 믹서의 모양과 흡사하게, 이 안에 또 표시가 됩니다. REC는 이제 녹음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믹싱 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어, 지금 이 DDJ-400에는 없는 이 라이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 실제로 라이팅을 컨트롤링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DDJ-400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X가 V 표시가 된 상태에서 어, 여기 페이저라고 되어있는데 네. 여기 그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에코라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 DDJ-400에서도 Shift를 누르시고 어, 그 FX 셀렉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누르셔도 아래로 내려가고 Shift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어, 에코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온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어, 민 그러니까 최하로 그 레벨 어, 노브를 설정해 주시고 왼쪽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고 자, 1번 채널을 올려서 플레이가 되면 자. 자, FX 셀렉 스위치는 1번으로 놓고 자, 한번 그냥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지금, 레코드박스 DJ 안에 보시면 8이라고 돼 있는데, 8은 8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좀 줄이면, 네, 2분의 1로 됐을 때 느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자, 플레이가 되고 있다가, 자, 플레이가 되고 있다가, 버튼 누르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뭐죠, 비트 이거를, 분율을좀더 높여서, 한 박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에, 그 에코 컷이고요 사실 아무데서나 자른다기보다 평곡이 어, 주로 여덟 마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덟 마디 마지막 마디 여덟 네, 마디째 첫 번째 박이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지금 굳이 이 fx 스위치 버튼을 채널 1번으로 해서 1번을 커팅 하는 이유는 1번이 커팅 되고 난 다음에 2번에 음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마스터로 되어 있으면 지금 나오는 음악에도 에코가 먹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당황할 수 있죠 그 뭔가 어 다음에 나온 노래는 임팩트가 있으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나와줘야 그게 좀 반전 효과가 있는데 어, 이번 채널에도 같이 에코가 먹는 어, 상황이 되면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가 될때자 마지막 마디 뭐 여덟 마디 기준으로 마지막 마디 여덟 번째 첫 박이나 아니면 마지막 박자 정도에 네번째 박자 정도에 끊어주시면 잘 보세요 하나 둘셋넷 네 이렇게 꺾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커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노래를 시작을 해주시면 네좀 재밌게 이렇게 아 같은 노래네요. 네자 자, 이것도 자 이렇게 꺾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뭐 윌업 DJ를 만약에 저희가 뭐 커팅을 한 이후에 그 브렉다운을 넣는다고 하시면 자 이번 채널에 위로 어, 업 디젤을 걸어주시고 그, 그 브렉다운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지금 페이드인처럼 쑥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17, 18 마디 첫 번째 박에 큐를 잡아주시고. 어. 하이미들 로우를 12시에 어, 놓아 주시 그니까 놓아 주십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정직하게 다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어, 이 노래를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커팅 이후에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 커팅이 있고 바이닐 스톱이라는 어또 커팅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닐 스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탑을 누른다고 해서 디지털 방식처럼 확 꺼지지 않아요. 천천히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 어, 레코드박스 DJ 안에서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셔서, 네. 자, 컨트롤러에 들어가시면, 여기 바이닐 스피드 어드, 그러니까 바이닐 스피드 어드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터치 했을 때 브레이크 터치와 브레이크 이 어, 기능에서 양을 조금 많이 줘보겠습니다. 많이 주면 이게 어, 멈췄을 때 그만큼 천천히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한번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멈춰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멈추고, 다음 노래를 시작하면, 네,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네, 뭐, 커팅이 되겠죠? 커팅이 되면서 분위기 전환이 되고, 다음 노래가 좀 극적인 효과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노래를 또 선곡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템포 페이더에, 어 아까 그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Shift를 누르시고 비트 싱크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템포 페이더의 렌즈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걸 와이드로 놓으신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하시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시면 자 이렇게 멈춰집니다. 자 이게 약간 바이닐 스탑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뭔가 어 속도를 천천히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노래가 나오면 또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네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룹 커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루 룹은 어, 장비 왼쪽 위에 보시면 룹을 컨트롤, 컨트롤 해줄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고 자루 룹의 인 같은 경우에는 그큐 버튼이 자리 잡혀 있는 데가 보통 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가 되어 있으면 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처음에 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 루블 나가는 방식은 이제 엑시트 이 버튼을 누르시면 루블 나가게 돼 있고요. 인 아웃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웃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 아웃 지점을 저희가 핸들링 할수 있어서 아웃 지점을 핸들링 된 거를 점점점점 왼쪽으로 붙여 주시면 네 이런 느낌이 나죠. 여기에 이제 뭐 필터나 네, 뭐 에코 같은 걸 걸어 주시고 네 끊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룹을 걸으시면서 약간 루비 걸리면 소리가 좀 하이톤이 나면서 사람을 조금 더어 텐션을 좀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리가 하이톤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약간 하이 텐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텐션을 주시고 뭐 로우로 로우 패스 프리퀸시를 그러니까 필터로 로우로 주시고 끊어 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콤보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터도 들어갔고 뭐 에코도 들어갔고 여기에 아니면 이제 와이드 와이드를 섞어 주시면 자, 여기 또 필터를 걸어 주시거나 네, 아까 바이닐 스톱이 있으니까 바이닐 스톱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노래가 들어가면 약간 좀 어그로 끄는 그런 약간 관종들이 하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 사람들이 어, 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할때 정말 강력한 노래를 여기다가 딱 다음 노래를 넣어주시면 와, 이런 함성들도 많이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다음 노래 선곡이 진짜 중요합니다. <웃음> 너무 또 밋밋한 노래가 나오면 그냥 관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하여튼 룹 커팅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백스핀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핀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지금 룹을 푸시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엑시트를 눌러 주시면 룹이 풀리고요. 이제 플레이를 해 보고 네. 백스핀은 말 그대로 스핀을 피 빼고 한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아무데나 끊으면 또 텐션이 많이 어, 안 생기니까 여덟 마디를 기준으로 마지막 여덟 마디 직전 7번째 박자 마지막 박자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덟 마디 편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여덟 마디에 킥소스나 베이스 소스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백스핀을 걸때이 로우 사운드들이 많이 붙어 있어야 백스핀을 걸때 이렇게 좀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킥소스가 없을 때 걸면 네, 이거보다 자 여기서 네 이게 조금 더 어, 소리가 다이나믹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걸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덟 마디째 걸면 처음에 한 마디 정도가 좀시원찮게 걸려요 여기서 네 그래서 항상 어 일곱 마디 네 번째 박자나 아니면 그킥 소스가 많이 붙어 있는 데서 백스핀을 걸어 주셔야 조금 더좀 극적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보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백스핀을 걸때자 에코를 걸어 주시면 어, 이런식으로 효과를 낼수 있고 아까 룩커팅에서 룩커팅을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또백스핀도 가능 네여기서 앞쪽이 아자 여기서 어, 룩커팅을 하시고 아웃을 푸신 다음에 네 이런식으로 또 네, 여러 가지, 네, 콤보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 보시고, 해보시고, 콤보로 사용해 보시고, 네, 하시면 좀더 예쁜 그런 커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컷 믹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해보시니까 어렵진 않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개, 계속 이제 반복 숙달을 하시면 여러분만의 또컷 믹스가 또 탄생이 될 거고요. 이게 뭐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제잉 기술은 사실 반복 숙달입니다. 어, 거기에 어떤 음악을 넣고 어떤 그룹을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어, 수없이 많은 어, 인터넷으로 음악을 서칭하시고 다운받으시고 그 음악들을 소유하셔야 그게 되게 멋있는 디제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또 디제잉에 어, 대해서 뭐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제잉 어, 자체는 이제 어, dj 는그 언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dj 퍼포먼스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보케블러리 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혹은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뭐 그런게 정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케블러리는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 문법이 조금 부족해도 그보케블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대화가 좀 소통이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복해블러리를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물론 또 멋있는 또 문법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디자잉 연습도 끊임없이 하셔야 좋은 기술로 좋은 또복해블러리로 사람들과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